이 가장 불편할 때는 조선 초기 때부터 조선 말까지입니다. 그래서 이 말은 조선 초기 때부터 조선 말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한옥이 달기 때문에 학계나 연구단체나 문화계에서는 이말을 한옥의 방문과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1592년 5월 8일 날 임기전에서 들그 이전에 지어진 일반 가정집입니다. 한림집은 전국에 열쳐 있습니다. 근이 말에 네 채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네체 중에 세체가 우리나라 보물로 지정있습니다 바로 보여줘, 응. 저 수리한 집 보이죠, 그죠? 집도 우리나라 보물 442호. 만가정 지현진은 약한 520년이 됐습니다. 아 네. 지금 이제 수리하느라고면그 여기 또큰게 네. 아직 보이죠. 그다저 네. 집은 네. 우리나라 보물 412호 향단 그래 지현진은 500년이 좀 지났습니다. 저거요? 그다음저 산에 올라가면 밑으로 내려다보면 우리나라 보물 412호 무첨당 그래서 우리 여주의가 성취 하나 보물을내습니다 2010년 7월 31일에 동 하에마을과 묶어 세계문화유산으로 전개가 됐습니다. 양동말과 화해말도 마찬가지입니다. 사람 집집도 먹고 사는 것도 같은데 다 바뀌었는데 음. 이두마을만고집스럽게 선조들은 인식을 선사하면서 여성계 그 훈손들이 살면서 아직 유격, 철학과 반석과 센터는 위적으로 살아있다. 이게 타고난 가지다. 경주선씨 문중에는 한 사람 합격했는데 우리 여주의관 문중에는 하나도 못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? 네. 신사가 87명 중에 이 마을 출신 3 0명입 아. 아. 그런 전통과 정수가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여섯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.